그래서 최근에 이채 GPT랑 같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픽토리라고 하는 거죠. 이 픽토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텍스트를 넣어주면은 이 텍스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채 GPT에서 나왔던 뽑아낸 영상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어 내용을 집어 넣으면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이 만들어졌을 때 유튜브에 바로 올리면 바로 계정이 삭제되는 일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어,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는 거를 100% 내 혼자서 이용을 한다? 그러면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피토리에서는 바로 만들어지는 거를 이 스크립트 투 비디오라고 하는 걸로 만들잖아요. 여기에다가 내가 만들고 싶은 언어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적어줬다. 근데 이게 피토리가 한국어 기반이 아니라 영문 기반이라서 영어로 일단은 만들어줘야 되는 게 어찌 보면 해외 시장을 노리는 부분이라고 우린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프로그레스를 눌러주면은 내가 원하는 테마를 선택할 수 있게 나와있어요 테마는 어떤 디자인의 형태로 해가지고 만들 것인가 그러면 셀렉트를 해주고 16대 9로 해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만들겠다 라고 넣어주면은 내가 넣은 내용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뽑아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 유료로 사용을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한국어가 지원이 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아직은 영문판으로만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어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유튜브 영상 찍어놨는 것들을 어 텍스트를 다 이렇게 다 받은 다음에 그거를 영문화로 만들고 그 영문화를 만든 거를 핏토리에다 넣어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낸 다음에 제 영상을 해외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쨌든 유튜브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어, 사용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워터마크 중간에 들어가는 것들을 좀 음, 빼주려고 한다면 돈을 내서 써야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전체에다가 디자인을 다 이렇게 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프리뷰를 이렇게 눌러주면 음악과 함께 자동으로 내용도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왼쪽에 오디오의 배경 음악들은 뭘로 선택할지 이런 것도 선택할 수 있고 보이스오버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은 목소리를 어떤 목소리로 해서 이걸 더빙을 시켜줄지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빙을 해가지고 또 집어넣어가지고 프리뷰를 보면은 여기 워터마크나 이런걸 삭제시켜서 다운받으시려면은 유료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배경음악도 이렇게 어플라이드를 해서 사용을 해주고 배경이랑 목소리랑 같이 펴가지고 목소리가 같이 나오고 예. 이 영상을 이제 내가 다운로드를 비디오로 받을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선택할 수가 있죠. 또는 자동으로 업로드 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 이 프로그램 얼마나 좀잘 쓰는지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한국어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었다고 들었는데 한국어를 지원하는 자동으로 유튜브 영상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는 아직 뭐가 있는지는 저도 아직 찾지는 못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튜브 영상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다양한 내용들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하시거나 블로그 글을 적어 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좀 많이 어 영상도 배포 하시고 어찌 보면은 수익 형 sns 를 키울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익형 sns를 키우고 싶으시다면 제가 좀 추천드리는 이런 주제들이나 그리고 채 g pt를 사용을 할 때도 좀더 똑똑하게 질문을 함으로 해서 똑똑한 결과물을 받아내고 이 결과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관련 있는 이미지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좀더 찾아내셔가지고 조금 더 꾸미셔서 어찌 보면 글 쓰는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줬잖아요. 글 쓰는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줬으니까 그걸 더 퀄리티를 높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발췌할 자료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인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더 찾아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채팅 보시랑 질문을 하면서 글을 작성하시면 제일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결과로 해가지고 딱딱 튀어나왔는 걸로만 글을 쓰신다면 여러분들도 어, 저품질 이라든지 이런 컨텐츠 어, 자체가 그렇게 아주 좋지 않다 뭐 이런식의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하루에 한 시간 정도를 투자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ai로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을 좀더 품질도 높은 자료로 해 가지고 발행을 해 주시면서 그 해당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전문 분야의 sns 채널을 가지는 사람이 될수 있으면 가장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